한 주민은 8일 사자 앞 시위를 하는 남성이 방을 구했다면서 면사무소 직원이 확인하러 우리 마을을 찾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A씨는 사자 앞에서 텐트를 친채 숙식을 해결하며 문전 대통령 을 비판하는 시위를 이어 왔습니다. 특히 확성기가 달린 차량과 깡통 이 달린 옷을 이용해 심한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평산마을 주민들 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약 4개 단체가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집회 방식이 평산마을 주민의 일상을해칠 우려가 크다면 집회금지 통고가 정당하다는 울산지법의 판단을 근거로 세개 단체에 대한 집회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집회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습니다.